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울을 부르신 것은 구속역사 안에서 아주 획시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성신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사울은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경륜이신 창조의 본위를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은 그냥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도의 사역, 성부의 작정, 성신의 그 사역과 다 연관돼 서 있는 것입니다. <웃음> 온 우주의 그 경륜을 다 이루는 일과도 관계된 것이다. 사울은 나름대로 율법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이었으나 높이 되신 주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핍박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웃음> 주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원약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를 본을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궁유를 힘입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이제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웃음> 우리 주의 은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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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고 자신의 구원받는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만인들과 연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연계해서 그 고백을 하고, 그 일에 세움을 입은 존재로서 주님을 찬양을 하는. 그러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이제, 이제, 사울의 경우는 그 역사에, 아직 뭐, 성경, 정, 이 정경으로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역사 속에서 또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그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자신의 그 구원의 그 본이 모든 사람, 만민들에게 그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를 연계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울과 같이 동일한 그런 경험을 역사적인 뭐 기적적인 경험을 안 했지만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울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구약적 배경이 없고 헬라 문화의 메인 이방인들을 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지만헬라 문화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약계시에도 어느정도 사실적인 지식이 있었고 또한 세상 철학으로 대표되는 헬라 사조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시기에 로마 시민인 것은 세계에 퍼져있는 로마의 각초로 다닐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높이 되신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라도 사울이 해야 할 일의 성격과 그 시대적인 환경을 다 아시고 그를 일찍이 섭리하셔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고 인미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비밀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울은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고서 모태로부터 자신이 택정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신자들의 경험은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과거의 경험은 다 없어져야 될게 아니고요. 오늘이 되게 하기 위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쓴 과거가 됐든, 흑역사가 됐든, 그,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 이거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지만, 그것조차 다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것은 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러니까 왜 해필, 더 많은데 왜 서울에서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서 다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그 과거들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그저 재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무기고 있으면 그 굳은 사람 하나,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아는 사람이지. 에? 그런 달란트를 무기고 자기가 뭐뭐뭐 뭐, 뭐, 뭐, 뭐가 됐든지 뭐 어학이 됐든지 음악이 됐든지 미술이 됐든지 뭐 기타 재능이 됐든지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우연히 배운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 세상을 다 주고도 취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근데 왜그 패배감, 열등감 이런 게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도 뭐이 이 나라 세계 제일 부자 앞에 가서도 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을 소개해 주고 안내해 줄수 있는. 그러니까 뭐 혼인을 생각해도 말이죠. 내 지금 외모를 보고 누추하게 생각하고 패배감에 빠질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 그 가정을 이루는 것, 경건한 후사를 낳는 것 그런 것, 그게 주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를을 통해서 본상의 인간상과 사회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 그걸면 됐지. 왜그 외모를 가지고 이것저것 따져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절대 그러면 그 주님의 그, 그 은혜를 다 말아먹는 겁니다. 진짜 <웃음> <웃음> 아무리 이제 부정적인 한스러운 과거가 있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패배감을 가지면 안 되고요. 주님 한분만으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을 당당하게 그 세상껏 가지고 그 우월감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제 사월이선리된 것, 헬라 철학을 아니까 헬라 철학의 그 한계와 그그 그 범위를 아니까그 어,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웃음> 그런 섭리 과정이 도 과정의 도구로 어그 섭리 과정이 도구로 쓰일 사울 사에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 개인적으로도 또한 부속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일반역사적인 환경으로도 주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신 때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엄위하신 가운데 사울 자신의 참상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로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당시 시대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높이 되신 주님의 정상한 인도를 따라 바른 정서를 소유하고서 차서 있게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인식이 처음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환란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박을 당해도 교회를 향한 열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가장 그걸 같이 있게 생각. 내가 밤잠 못 자고 말이죠. 모든 어려움을 겪고 말이죠. 모든 질병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강물의 위험, 뭐 이런 걸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겪어도 굴하지 않.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 절, 절대, 이제,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 하나만 지금 회신,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울 하나 개인을 회신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려고, 세 가지 축복을 주려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예? 그, 그, 사실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까?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되잖아. 그 국제적인 정세, 개인적인 환경, 그, 그 사회적인 그 환경, 뭐, 뭐, 심지어는 날씨나 그, 그 사상적인 배경, 이런 것이 다섭리되어져야 돼요. 그런 게섭리되어져야그 예언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아무튼, 그,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획시기적인 때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순상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찾아가서 저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10절부터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여 눈을 뜨게 하고, 어, 또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음식을, 사울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강건해지는 내용. 이것이 이제 16절에서 18절, 정확하게는 19절 상반절에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사울이 담에색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서 이 19절, 하, 정확하게는 하반, 하반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의 부르심을 입은 결과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변화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뵙고 난 현실적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은 엄미로우신 주님을 뵙고 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두려움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이 좌절을 할 뻔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담배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큰 충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주님을 만나 복음으로 생명의 싹을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자신이 한일에 참상을 생각하면 무엇을 먹어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옳은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다그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었다. 이게 얼마나 정상적인 정서로는 이게 밥이 넘어갈 수 없는 정서가 된 것. 식음을 전패해.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정서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뻔뻔하게 교리적으로 자기 죄를 처리하고 아무 정서 없이 그냥 그런 그, 그 그런 사람들은 중생자로서의 정서가 그 발휘되지 않아요 절대 어떤 사건 속에서 항상 옛 사람의 정서만 나옵니다 새 사람의 정서는요 내가 그릇된 것에 대한 탄식과 눈물 그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웃음> 어떤 사람이 그뭐 완전히 단, 단군교 단 교주였다가 어, 주님에게 회개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언도 하고 막 귀신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는데 늘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그걸 물어보기도 보통 정관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어떤 이제 신자들도 와서 자기 미래가 궁금해 가지고 와 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서 그렇게 인생이 잘안 되는 거야. 예수 포기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살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나서 그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다시 자기가 돌이키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믿지 않을 때 범한 죄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는 일인가? 정서적으로는 이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목사 되고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도 와서 또 미래를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웃음> 참, 그러니까 이그 교회 다녀도 그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으로 족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풀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웃음> 참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사실 그 과정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위험한 내용들도 많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뭐 어쨌든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은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 <웃음> <웃음> 뭐 엄청난 그 악인에서 의인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 부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요 하루하루 죄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그가 그전에는 뭐그 전에는 뭐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런 정서적인 그, 그런 안타까움이나 괴로움이 있어요. 뻔뻔하게 자기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먹을 것다 먹고, 취할 거다 취하고,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저가 아무리 이제 주님을 만나 복음으로 생명의 싹을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자신이 한 일의 참상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어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커녕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의 일꾼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이며 일반 대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일을 하였고 그 죄악된 일의 책임에 대한 중압감이야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계의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어, 어느 날 갑자기 회심했다고 해도 그냥 어, 완전히 저기 뭐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데 뻔뻔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임재와그 말씀하심에 비추어 눈이 멀게 된 자신의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주님께 강구를 올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그 변화의 첫 번째 변화죠. 내면적인 변화. 현실적인 변화는 눈을 멀고 밥을 못 먹게 됐는데 이제 실제적인 변화는 저가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죄에 대한 용서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님께 묻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기도나 금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철저한 언약적인 궁율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금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누에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니누에가 이런 조치를 취하였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요나서 3장 7절로 10절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심서 여호와께 부르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뭐 니노의 왕이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뭐 이렇게 이런 행동을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미하신 주님. 그런, 그러니까 이, 그 종교성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왕으로서. 그, 마땅히 그 먹을 것을 못 먹게 하고, 구할 것을 구하고. 지금, 지금 사울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지금 어쩔, 어쩔, 지금 내가 위한다고 하는 그분을 대적하고 살았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안이 벙벙하고 <웃음>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상한신명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은청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철학을 하는 거나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기독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만나야 산다고 하니까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만 죄를 처리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이제, 돼지가 토하였던데, 그, 이제, 개, 가 토하였던데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누워, 누웠던데 다시 누워버립니다. 배부르게 먹고 같이 또 가서 누워버릴 마땅히 채울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소재시켜 줬는데 채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악해지더 교만해지고 더 위선적이 되고 더더 더 아주 교, 아, 더 허, 호래, 허식적인 례허 그런 신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용해서 자기 영혼 이거는 정상한 신자로서의 사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 철학자나 종교주의자들이 하는 사유를 뛰어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는 그런 사유를 뛰어넘어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짜. 사울은 이제야 비로소 이제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올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위치에서 비로소 기도하게 된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외심에 의한 간구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예. 그냥 또 기도문 써가지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금 내려놓고, 근데 상한 신명을 가지고 그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국률이 아니면 살수 없는 그런 그저 위치에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다른 사람 보고 뭐 판단하고 무슨 네가 잘났느니 내가 못났느니. 이렇게 할 위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니까. 기도를 하려면요, 이런 위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위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웃음> 그게 안 되면 다발리세적인 기도를 할수 밖에 없어요. 주께서는 이미 그런 기도로 할수 있는 배경을 다 제공하셨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또 궁유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은혜의 방도를 주시고, 또그 은혜의 방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또 상을 주신다. 그, 그 기도에 응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중이다. 했제. 기도하는 중일 때, 아나니아, 주님은 또, 아, 그저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저쪽에, 저기, 하울이라고 하는 자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제 은혜 받을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해줘요. 또 아나니아는 또 아나니아의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신자 있지만 바리새인들한테 쫓겨서 지금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에? 그래서. <웃음>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그 계신가? 아니, 분명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갖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하는 게 아니고요. 저가 지금 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접근하셔요. 주님의 이 조정은 굉장한 그 조정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가오죠 <웃음> 어두운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언약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선택을 그 완성할 수 있도록 선택에서부터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그 사실 흉내도 못 내고요, 꿈도 못 보요.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 참여케 해 주시는 그 은혜로 조금 할 뿐이에요. 흉내만 낼 뿐인데 주님은 잘했다 이렇게. 그거 잘했다 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사울을 부르신 이후 두 번째 나타난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 봅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토와 하나가 돼가지고 인생과 세상과 우주를 사유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에는 우리의 행복과 번영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모임을 가졌잖아요. 가족이나 뭐 사회적인 모임이나 무슨 아니면 그 명예적인 모임을 취해도 다 그것. 생계와 관련되고 내 행복과 관련.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인생 자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유하고요, 우주를 사유하고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사유하는 공동체예요. 그 사랑을 난. 그러니까 그 독단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요, 이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고백하고 협력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배려죠 완전한 사람들 속에 집어 완전한 그 존재들 가운데에서는 돈무지살수 없으니까 불완전한 존재들끼리 연합해서 그걸 사유하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 모인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걸 모아서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모습이고요 그그 그 내면에는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의 나눔과 교통이 있는 거죠 고작 해야 뭐 먹을 거 입을 거뭐 미래 영광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가 지금 10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100년. 2000, 뭐, 지구의 온도가 6도만 올라가면 95%의 생물이 다 죽는다. 그게, 그게 2050년? 불과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요, 앞으로 30년 남았어요. 그런데도 코앞에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영생을 그 지금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앞포껏 해결하라고 정신이 빠진 사회인데 여기에 그 영원한 자유의 복음,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고 사유해야 되지 않아요? 내 입에 오늘 좋은 것만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면 끝이 아니고, 그 그거는 진짜 아, 이 이방인 중에서도 그 저급한 모습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국가를 생각하고 박애 정신을 가지고 세계 세계 그 사랑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헌신하잖아요. 의료 봉사하고, 뭐그 외에 그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꼭 신자들만, 성교사들만 가서 우물 파고, 뭐 의, 의사로서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도 그거 가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그 작업한 것인가? 사울이 교회와 연결됐다 하는 거는요, 그냥 아, 혼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그, 그 거기 끼워서 이렇게 좀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 그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과 구약의 모든 모형적인 예표적인 모든 제도와 형식들이 교회로 다 모아진 거 아니에요? 참 성소, 참 성전이 된 그리토를 머리로 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러면 진짜 사유하는 게 뭔가? 이 세상 교육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났고 밥벌이하게 하고, 좀 이름 나게 하고.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닌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본상의 그 인간상을 생각하고, 지금 사울이 거기에 연합되는 겁니다. 이 교회, 우리가 교회에 연합되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소수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그게 진짜 주님이... 머리로도 다스려가는 교회면, 여기 위에는 내가 생명을 찾을, 그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이 없다 하고, 딱 붙어서 살아야 돼요. 지금, 공산치하에서,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사실은. 이 교회, 그냥, 이 교회 나가면, 오늘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하면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교회를 못 나와도 다 이해를 하지요. 교우가. 근데 여기 나왔을 때만 교우 모습이 있고 나가선 세상 사람을 추구하면 그 사람 안 나오면 또 그런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역사의 원인 을 신문대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도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면 계속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 이게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 그 실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다 죽일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교황들이나 또 황제들이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확실하게 신앙 고백해서 진짜 이게 알 속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답니다. 받으면 다 죽으니까. 가짜가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이 들어오는 거는 이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받는, 문제 그, 주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또 사울도 거기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갈수 없는. 자기가 여기 오면 틀림없이 이제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제는 죽이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돼. 근데 그거 주님이 뜻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가야지. 그게 변화예요. 그 교회라는 사회를 그냥, 아 몇몇 사람 모자란 사람들끼리 뭐 그냥 맡아서 성경 가지고 뭐뭐 뭐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 사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회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세상에서 볼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사회 그걸 못하는 걸 탄식하고 그 피금을 전폐해야지 사실은. 그게 사실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게교회고요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와 만나신 뒤에 그로하여금 신경륜하에서 의 정하신 질서에 속하도록 그를 섭리하십니다. 담배세 교회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사가 반드시 다른 형제들 앞에서 확인되도록 하시는 거죠. 나 혼자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은 사실 은사를 받은 자나 그 터전이 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교회의 다른 이에게 확인이 되지 않은 은사는 사실상 주로부터 왔다는 확증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원으로 살자.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원으로서 살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이 다스리림 속에서 진짜 하루라도 의미 있게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은사를 찾아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입은 게 확실해.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모아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안수에서 아무튼 여기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말씀과 인도를 따르며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거기 소개가 나오는데,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전혀 생소한 분을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상 중에 주님 뭐가 보일 때, 처음 보는 것 같으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교통이 있으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종으로 산 바가 있으면 주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까 사울은 그 주여 뒤 시오니까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아나니아는 <웃음> 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산모엘이나 이사야. 이런 인물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알고 언제든지 주님이 명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태세를 갖춘 인물이었다. 아나니아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셨을 때그 누구신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고. 일만 시키시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사울이 사울을 얘기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놀랄 상황이에요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중이라고. <웃음> <웃음>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게 돼서 다시 보게 된다. 주, 주님은 딴 얘기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아나니아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게 조정이셔요. 하나님의 이게 적응 방식이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조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박사 논문들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적응하지.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뭐, 한탄하셨다, 세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한탄하시나? 그런 그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을 하는데,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 <웃음> 그래서 뭐 주님은 귀가 있고 입이 있어서 말하시니 말하시니까 입이 있으실 거야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조종을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말하는 걸 모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투가 아닌. 상황을 잘 모르는 자에게 배려를 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 편에서는 이 주님의 우회적인 고민이라 할지라도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인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자였고 뭐 세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 다메색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 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에 대한 소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던 터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알수 없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여 주님의 명령에 주절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를 받으면 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정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가난한 자세로 이렇게 돼 물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순종을 염두해주고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높으신 권세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낮음을 알고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까는 우회적으로 말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의 은사와 은사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다하게 될 일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택한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잘 알지 못해 주저하는 자에게 아주 온유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설명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확실한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보편교회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의지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구속사를 이루고 이 사람이 구속사 안에서 쓰임 받을 존재로서 그그 그 위치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죠 단순히 그냥 하나 예언해서 뭐 맞추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웃음>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주님의 이런 주권적인 명령이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였던 자를 그릇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자에게 가서 안수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 금방 이해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그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 싫어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떠났던 것과 같은 태도를 얼마든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니누의 사람들은 원수였는데, 거기 복음을 그, 전하게 하는 거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내뺀 거잖아요. 지금 아나니아도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이 사람은 더, 더 긴박하게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서 안수해가지고 주의 일군 사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게 참 견디기 어려운 거.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자면, 주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약,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땅에서 가르치신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가 신이 본을 보이신 사랑 그 안에서 받은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제가, 이게 이제, 뭐, 산상보은과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하는 자에게 속옷도 구마지 마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너희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사실 이 가르침을 따지면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다 참어도 이거는 못 참어. 이렇게 할게 없다고.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도무지 못 지키겠으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이건 천연왕국 때나, 이제, 그, 할수 있는 일이야. 이거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미뤄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그억매임과 그, 고통에서 벗어난. 내가 그러니까, 저기,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열받는 것에 내가 뽑힘을 받았다. 내가 도덕적인 것으로 열받으면, 도덕적인 것으로 섬겨야 될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열 받아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거는 이 사람은 주의 일꾼이 아니야. 아주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 실제 열도 나지만 열 나지만 오히려 사랑을 해야 돼. 주님의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런 가르침과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하고 뭐 그외 사람들 생각하면. 이 지금 아나니아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 그러면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잖아요. 이 말씀을 딱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예 아, 주님이 뭐 그래? 난 도대체 이걸 나수공할수 없어 하고 내뺀게 아니고요. 아 주님이시구나.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시구나. 나와 관련해서 아니가 그 내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끌어, 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흑인종, 식인종들한테도 가고요. 예? 원수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한 걸 건드려도 성질나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그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고 다 내려놓고 가게 한, 내가 속에서 그런 게 남아있으면 그 일에 책임져야 될 은사자인 걸 알고 거기에 쓰여야 돼. 다른 사람 막 돈을 허투루 쓰는 거에 대해서 열받으면 내가 규모 있게 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예? 예. 돈막 쓰고 호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열받을 게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가. 두 번째, 그, 변화의 내용 중까지 생각했습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